오우, 컴바터 Pepperoni. Pepperoni, pizza. Pepperoni pizza. 피클에 제발 물좀 적게 있었으면 좋겠어, 난. 피클 단무지 뜯을 때마다. 그잖아. 이거 개발하신 분, 이거 회사분들은 물좀 적게 넣으면 안 돼요? 말릴까봐 그러나? 그죠? 어, 아, 이거 뜯는 게 제일 곤육이에요 사실 하지만 난잘 뜯죠 물 하나 안 흘리고 다잘 뜯어요 저는 그래요. 어, 그래요 물 하나 안 흘리고 이렇게 뜯었습니다 아 상할 수도 있어서 가득 넣어놔야 돼요 되지. 내가 제일 어려운데 이거밖에 줘요. 아가씨, 나는 먹으라고 주고 너는 오키랑 같이 들어와요. 오키랑 같이 들어와요. 좀 묵기하잖아. 뒤집어지네. 어, 안녕하세요. 주신, 주신, 주신. 안녕하세요. 뭐, 이파리님 오늘까지 어디계실까요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니다 잠깐, 잠요왕궁 잠깐, 잠 안녕하세요. 오키입니다. 오키오키 그래요. 먹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응. 잘 먹었습니다. 네, 피자가 풍경이에요. 오늘. 어머 오키오 어머 맛있겠다. 음잘 음. 먹었습니다. 오늘 저녁 조금 해보는다. 뭐라고? 유난히 조금 <조그맣고> 해보여. 오늘, <웃음> 오늘 더 유난히 더욱 더빈커백 꺼라지. 응, 맛있다. 음, 어, 맛있다. <웃음> 어제 노래 좀 많이 들었어요. 네, 다음에 아, 요 어. 그래? 첫, 그, 첫 부분을 시작할 때, 이제, 외우고, 후 외우고 하니까, 취근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, 시스템 계속 불렸고, 화장할 때도 계속 화장하고, 주문 화장하고. 음. 저, 23살입니다. 23살. 잘먹드시니 만 점쳐 2 3 살이에요. 5월 오일 날. 네. 무슨 요일이에요? 오월 5일 금요일. 금요일이에요. 금요일. 오월 오일 날. 네. 가게 나나 영넘킴님이 공연하러 와요. 어. 어. 그분이. 네, 그분이 저희 가게 온다고요. 공연하러. 토렉스 그 하시는 바 맞죠? 음. 그잘 부탁했어요. 나 그. 담배가게 아가씨 좀꼭좀 좀 해달라고 <웃음> 담배가게 아가씨요? 아, 아 담배를 사러 가네 오, 말까? 사러 가네 음. 5월 5일 윤유님 담배가게 아가씨 여기 살 거예요 아 담배를 사러 가네 <웃음> 그거 잖아요 그러니까 끝판왕이 등장하네요 여러분 응, 내부유밥없아 아, 고추, 아 고추 가되기구나뭘 올려주시는지. 응, <웃음> 음, 먹었다요. 아니 안 먹었어. 이거 연희 이못 가. 연희는 예약이 안 돼요, 언니들. 토요일 날은 5월 5일은 제가 예약 받아도 되겠어요. 근데 예약금 주셔야 되는 거 알죠? 그쵸? 노쇼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노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, 한아 5만 원, 10만 원 먼저 받아놔야 되겠어요. 그죠 호킹님, 피자에 뭐 조금까지 드실 수 있어요, 글쎄요. 그래도 한한 판은 먹자을까요또 라지로, 어 그냥 라지로. 네. 음, 네. 한상 먹었을 때는 막 피자 한 판, 치킨 막두 마리 먹었을 때도 있었어. 오키도 급살이 찐거도나 어제 보니까 음. 살이 튼게막 있던. 어미안데 짜파게티 눈리주좀안 돼. 짜파게티세개 <3개>. 다섯 어, 개를 끓여서 세 개로 나눠줘 자, 이개게 자, 이렇개 자, 이렇게. 자, 다다게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아유 자, 이노래하이렇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 먹어볼래요? 네조금 먹어볼래요 너숟가락으 먹어요 라지는데안 매워요? 이 맛있어 어. 어머 얘 예. 너네 둘이는 손톱도 똑같네 <웃음> 캐릭터 겹치면 안 돼요 <웃음> <어머>, 죄송해요 <죄송합니다. 웃음> 그래서 저는 일부로 파란 색깔 손만, 손도 비슷하게 생겼 너네 이 예, 봐봐 손도 어동통 어머 예 손이 더 이쁘네 응, 돼지 족에갔다 돼지, 족발, 같다. 돼지 속, 하, 족발 예 눌러 거기서 미어 밀어 어 <웃음> <웃음> 언니 찢어 붙어서 죽어 안 돼. 네 너네는 항상 언니랑 같이 출색을안면되겠 기도로 생각합니다 맞아 일이 음... 왜 자꾸 늘어 <웃음> 기도까지 해야 돼 <웃음> <웃음> 뿌락지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저는 <웃음> 뿌락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 라인을 타야지 인생이 편해 여기서 그럼 뿌락질할래요 뿌락질하겠어 자 23살입니다 검정인 누구에 한데 웃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 웃깁니다 어, 이런 거어 그래서 그런 거 띠로 써 음. 음. 밖에서도 막막 막 이러고 다녀요 음. 언니들한테 공주님 친동생이에요 저 외동 아들이에요 음. <웃음> 전 장난입니다 그냥 같은 걸 먹고 자랐을 뿐이에요 저희는 <웃음> <웃음> 따로따로 되있었지만옥키옥키두중 음. 오키, 오키, 뭐예요? 저는 옥키예요키 말고 키 오케이 할때그 오키 내가 바꿔줬어요. 페베가 이름이 안 간기길래 음. 이름부터 임팩트 있는 이름이 좋겠다 그래서 오키로 바꿔줬어요. 오키 이름 뭐야, 오케 토키메켄토시 이름데 너무 구리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그리다. <웃음> 어, 너무 그리서 못. 그 뭔지 알아? 거했어 어깨도끼 맥저 씨. 김선호 씨가 하는 거아니에그 맞아 맞 맞아. 맞아. <웃음> 어. 어깨도끼 맥 씨. 응. 어. 아 <맞아>. 이 친구가 이름을 베베로 지어왔길래 2단옷이 까아지 자 아. 어. 어. 안녕하세요 어. 피자 뭐, 피자는 뭐에 어. 못먹어요 원래? 피자는 한 두세 조각? 피자 안좋아요? 저... 안 저는 한식하잖아요 국물이요 너무 음... 땡긴다 음... 피자는 진짜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는 것 같아 응더 좋아 피자 더 어디 맛있게. 거냐고요? 여기 이거 피자 드시우. 피자드시우 피자드시우 응. 어. 응. 나입 잘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는 환장먹고 어머 뭐 좋아해요? 음식 저, 저도 국물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한식 이런 거 말고 약간 국물 있는 거 자작하게 마라탕 어? 진짜 <웃음> 마라탕 얼마 나와요? 혼자 먹을 때? 그래도 기반 3만원 나오는 거 같은데 아직 얘기다 3만원 후반, 후반 언니는 때? 추가하다 추가하다 얘 두통으로 오더라 얘. <웃음> 저 그거 하다가 여기 <웃음>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가족이, 가족들한테 1인분 안요? 어차피 내가 혼자 시키면 1인분 그러니까, 나는 먹는데 요거 바지로와서 조금 줄이고 줄이고 줄이 다 해가지고, 한 3만원 후반대? 3만 9천원, 8천원? 빼고, 배달료 빼고. 아, 그럼 4만원이 넘어가는거 아, 아니죠. <웃음> 너네 삽뺐다 3... 먹고, 종을 다 먹고. 아우, 저희도 그렇지 않아요. 저, 저희도, 저희도 생각하면서 먹는 거야. 맞죠, 아름예요 <웃음> 언니, 진짜예요. 지랄하고 자 어, 언제? 오늘... <웃음> 오늘 만약에 두 끼를 먹을 거면 좀 이렇게 너무 고칼로리는 안 먹지. 어, 그럼요. 어, 오늘 한 끼를 먹겠다 그럼 진짜 뒤집어지는 응. 고칼로리 먹는 거고, 응. 오늘 두 끼를 먹겠다 그러면은 약간 좀 그렇게 헤비하지 않은 음식들을 택해서 두 끼를 먹고. 라이트 하거나, 그래서 라이트 좀 많이 라이트하게 해서 많이 먹고. 돌린 입이라고 씹으려고. 싫어요. 진짜요 정말이에요. 억울해요. 네 저희 뚱뚱하다고 그렇게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하시면 진짜 경기도 오산이세요. 진짜 여러분. 저희도 약간 소식해요 요즘에. 아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전 소식해요 요즘에. 어제 돈까스랑 김밥 다 먹었다 안 먹었다? 먹을까? <웃음> 너 수제비 한 그릇 김밥 다 처먹었다? 수제비다 먹고 김밥은 밥만 먹었어요. 아제 <웃음> 너무 배고파가지고 1일 이시간한 적은 없어 <웃음> 예를 들은 1일, 11식 해요. 아, 왜 그래요? 11식은 아니죠. 11식은 아니죠. 80을 해주세요. 홀이 에서 낡은 먹어요. 하, 진짜 종기도 우산 종말이다, 진짜. 바빠서 먹지도 못해, 아니에요. 이제 질려서 안 먹어. <웃음> 한 3개월 되니까. 맛있던데. 안 죽어 질려. 치즈 맛있던데. 얘 일주일 먹어봐. 나도 일주일은 열심히 먹었다. 아 기우 <농기도> 언제적 개그 아우 넌쿠리 단전이 알아들었으면 나랑 돈년배고뭐왜그래요아 근데 너파게티왜 안와요? 아나 진짜 짜파게티 <농기> 너무 드시고싶은가보다아 왜이렇게 오빠 뭐, 뭐가 비싸가다 <농기> 먹어도 <먹으면> 되는거에요 <농기> <그냥. 농기> 어 그래도 그래도아니먹을 뭐 사람 없어요 <농기> 언니들은 한식팔아서 <웃음> 미안하다 햄버거 몇개 먹어? 나 빅맥 하나 불고기버거 기준 두개 저도 불고기버거는 두개먹었었는데 그거 뭐 하나 <웃음> 어쩔 수가 없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네한 여섯 개씩 처먹지 않니? 아니 왜그러어요 언니 진짜 저희도 사랑이에요 언니 어, 그럼 네. 유언비어 좀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사장님 진짜 저희도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 정말 햄버거 두개 먹어요 두개 두 개. 저도 두 개. 뻥치지 두 마. 넘어가딱두 <웃음> 개. 아그 아니 세탁소부터 구속하면서 세프만. 또 이런 식으로 체금은 또 처음이네요. 원기님 좀심간에 어떤 뭐 때문에 그뭐 때문에 체금 당하셨는데요. 고락산이님 그 체금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. 무슨 말을 한 거야? 꼬락서리님 오재미 얘기가 뭐예요? 오재미 얘기? 가 뭐예요? 오재미 얘기가 뭐지? 그건가요? 뭐뭐 <웃음> 뭐. 닮았다고? 누구 누구? 오재미 닮았다는 얘기인가요? 오재미가 누구예요? <웃음> 맞네. 오재미 닮았다고. 음. 오재미가 뭐예요? 그서소공중아당 <웃음> 어. 아. 보지도 못했어 이도아 <웃음> 오소방? 아서방이는 여기 코에 고 이렇게 거어 <웃음> 나이도 어린데 하나 아.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어머 아구나 23살인데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싹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.. 스무스 부럽지 할수 있는 게 많은 나이 너는 스무스쇠로 돌아오면 뭐 데요 다시 일해야죠. 이런, 이런 걸 갖고 돌아가고 싶어. 음... 지금 이런, 이런 걸 언니가 만들어준 거 있잖아. 언니 이런 걸로 돌아가고 싶은 거. 돌아가.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로 있던 그때보다 그래도 뭔가 내게 있는 상태로 돌아가면은 어우, 돈을 쓰러 다와야죠 이제 그리고 언니한테 전화해야죠. 저 글로 갈게요. 언니 꺼주세요. <웃음> 스물세 살인도 아니고, 어디로요? <웃음> 달나라로 갔어요? 아쓸실 거예요, 살인 한국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. 아, 제끼를요? 네, 어, 같이 가야죠. <웃음> 그게 아니라 저기 책임을 드셨잖아요. 블랙도 아니고 그저. 그러면은 책임을 먹었으면 아, 내가 좀 심했나보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자중하시면 되는데 굳이 본인 의견을 여기다 이렇게 본인 의견에 대해서 채팅을 쳐야속 시원하잖아 짜파게티 다아 씨발 자파게다 안주나 아 삼촌. <웃음> 음 시경을 씨부랄 어머나 선생님이한테 욕한거 아닌데 이거 자파티가안 나오고 신발 조각네 진짜. 그러면 아 안돼 안돼. 아보락스님 찾아냈어요 알겠어요. 잘 가요. 이제 이가갈줄 알았어요. 잘 가라. 좋아요. 대화해 보면 밝아요. 애가 숙소에서도 아저 목소리를 하루 종일 얘기해. 뭐가 풀것 같은데. 원래 목소리를 하라고 해도 애가 안 내려놓네. 예, 괜찮아. 원래 목소리예요. 어머 어머. 아니 내줬잖아. 우리 한번 편안하게 얘기해. 아아 이게 제목소리라요 아, 우리끼리 있는데 뭐 어때? 이게 제 목소리라니까요. 그래요. 이게 제일 편해요, 언니. 이게 좀 이렇게 긁는, 그냥 남자 목소리 내는 건목긁어야려서좀 힘들어요. 담배 펴요 네. 연주 파요? 네. 그럼 운전차가 당겨요. 바보기 그래 빨리.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님 탭을 가면 이 담배가 있잖아?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. 그쵸. 뭐라 물어봐야 돼요? 아저 담배 한 대만 탭도 되겠어요? 어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. 알겠죠? 어, 알겠어요. 음. 담배가 없네요. 저도 없어요. 네. 네. 네. 괜찮아요. 안 피면 되죠. <웃음> 먹어요, 피자 왜안 먹어요? 점점, 점, 점, 아무도 안 넣고, 나무 윙윙 하고 있으니까, 조금, 그러네요. 아, 괜찮아요, 먹어요, 자, 피자 먹어요, 자. 어머, 언니, 어머, 언니야. 나, 나도 사랑해요, 언니. 누가 그렇게 먹어요? <웃음> 맛있게 먹겠습니다. <웃음> 아니, 눈치를 보잖아, 이걸 먹는데. 눈치 응. 안 봐도 되거든. 눈 주는 게아니야 어쨌든, 네가다 먹어도 되는 거야, 이 어. 손이 예뻐사 자, 이가 또 옆에 놓. 감사해요 아무지게한번 보여야지 몇번했어까 내일 이쁜 거야, 여러분. 손이 뭐 봐요 언니? 네? 그냥 <웃음> 계속 먹고 <보고> 있었어요. 뭐뭐뭐 <웃음> 뭐, 뭐 그런 건데. <웃음> 여기 단단적으로. <웃음> 어, 죄송해요. <웃음> 한번 보니까 진짜 땡초가 없네요, 막. 사랑해, 달정 언니. 아니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데 자기 막에서 먹고 있으니까. 음너 눈치 보이는데 잖아. 미안해서. 눈치 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남편이랑 원래 안 주라고 해서 두세 가밖에 안 먹으니까 지가 다 먹어 되는 거예요. <웃음> 두 조각 먹었어. 할당량 있습니다. 저희 두 조각이잖아요. 처음 먹어요. 이야. <웃음> 제, 제 공주님 다 먹어봐요. 전 아, 처음 먹어요. 공주는 그렇구나. 피자를 좋아하잖아요. 음. 그와한판다 네. 먹었잖아요. 맞아. 맞아. <웃음> 그렇죠, 공주가 대식가요 배불러요, 배불러 이제. 짜파게티네. <웃음> <웃음> 중국에 살아갔니? 보도가 누락됐나? 한번 물어보고 올까요? 아니요 아니요, 가방 보도 갖고 올까요? 내꺼 되게 박스 있어요 오! 응. 눈썹이 응. 응. <웃음> 되게 자연스럽 움직이네요 러니까 그냥 미안한데... 동 이렇게 해봐요 슬픈 표정에서 여기를 올려봐요 아니 슬픈 표정 아 슬픈 표정 어. 여기를 올려야돼 여기를 볼래? 려요 화난 표정. 찌꺼워. 어, 됐어요. 에컨터 줄까요? 응 음, 좋아요. 제가 열이 너무 <웃음> 많아서 <웃음> 어머 이번에는 개그과야 미모과야. 딱 봐도 개그과잖아요. 여기도 봐도 개그과 여기도 봐도 개그과 코믹과 코믹과 다 코믹과야. 실제로 가게에서 보고 누가 제일 이뻤어요? 저 하노요. 놀랬어요? 응. 진짜 요리만 넣고 못 먹어도 와. 저키 e 175입니다. 억지로 안 먹어도 돼야 한다. 잘 거예요. 이리만먹고 짜파게티 먹을 거예요. 손목 문신이요? 아, 이거요. 뭐예요? 제 탄생화요. 그다음에 이제 제 좌우명 앞으로 살아갈 좌우명을 썼거든요. 뭔데 거요 이것도 되게 가 그러니까 노래 가사인데 미미 포 위드 선이라고 나의 날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탄생화와 함께서 나를 사랑하자 꽃처럼 사랑해 주자 이런 서딱제 스무 살딱 되고 했어요. 1월1일 처음으로. 가서 그냥 바로 해달라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좋아합니다. 널 사랑하니까 너한테 음식을 많이 주는구나. 네, 맞아요. 음식과 길을 많이 줘. <웃음> <웃음> 죄송요 괜찮아요? 아닌가? 네 그러면은 담배를 한대 태우고 짜파게티를 먹어야 되겠어요. 짜파게티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주방도 아, 바쁘고아아바쁘대 여성스럽다. 저요? 어. 저도 볼스러워야죠. 볼스러울 수 있어. <웃음> 있지. 볼스러울 수 있지. <웃음> 언니도 그러지 않니? 언니 완벌이잖아 밖에 다니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b e l 요 e v e it. I 몰라요? 모르죠 공주님 친동생이라도 믿겠어요 그죠? 어. 저외동아들이 I'm 왜 r e n c h 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엄마 n c 요 I'm French. i 짜파게티를 먹어볼까요? 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네, 제양이 되게 많아요. 감사합니다. 소왜 필요할까요? 자. 자, 먹어볼까요? <웃음> 여러분 와. 이제 제대로 된 먹방을 시작하면 하겠습니다. 흰색 옷이 안 튀겠죠? 습니다와 음. 음. 어, 맛있다 세게 음. 끓였어요 무슨 음. 마스야우세요 많이 먹을 줄 알았지 저희가 3개씩 먹어요 <목소리> 이게 짧아요. 할금치요. 집에 가져갔어요. 아, 어 어제 했을 것 같아. 혜수 이 잘하고 있다요 잘하고 있어요? 노래도 하고 말도 제법 어... 잘해요 이제.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? 다이어트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<웃음> 진짜 혜수가 조용해 숙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있어 안 먹어? 안 먹어 그러니까 는 우리 잘때 먹는지를 솔직히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눈떠 있는 동안은 애가 아무것도 안 먹어 뭐해 그럼? 방에서 그냥 춥연습하던데 어제든 퇴근하고 불 켜져있길래 보니까 연습하있보죠 짜장피자 음. 만들었으면 좋겠다 칼라미피자? 음, 카레피자 이런거 카레피자는 있었는데 그 카고리 어. 북파콩거리피자 맛있었는데 아, 피자 못해서 잠깐 나 새로운 신이 먹힙니다 음 하솔림 저도 한때는 원망해봤어요 근데 음 그렇게 그 쑥을 그 태웠으니까 속이새까매어서 일찍 가신거죠 음, 항상 그리운 존재인데 뭐 원망의 대상은 아니에요 엄마는 고생만 하다 갔는데 뭐그 돈으로 사실 자기가 사치라도 하고 했으면 몰라 근데 자기 팬티 한잔 사입을, 사입지도 않, 않으면서, 세상에. 팬티는 우리 형제들이 월급 타면은, 첫 월급 타면 네이드로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. 그게 끝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엄마 속옷 다 들고 왔었는데 음, 속옷도 변변하게 입을만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. 그 돈을 자기 지장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몰라도 그돈다그큰 오빠 다 밑에 들어갑니요 응, 다들 길일 먹어요. 음. 래도나먹읍 이, 의한 봉지씩 먹 이. 있어요 소소하게. 소 이. 으로거 이. 이. 이. 이. 가요 이. 이. 이. 가요 이. 어? 이. 사요 님. 음. 너무 맛있어 오키님은 노담이에요? 아니요 노담이 뭐야? 담배 안 피요 월급 음, 바쁘게 생겼잖아요 <웃음> 저는 예상입니다 오키담 야이 담배요? 아니요 두담 패요 두, 두 담배 못 음, 뭐 패요? 말보로레드? 어, 아니요 아 말보로는 맞는데 그거예요? 뭐요? 저 질문 남자친구 있어요? 아우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.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돼 아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네. 쇼에 집중하고 싶어서 만약에 쇼를 하게 된다면 쇼에 좀 집중하려고 딱 그냥 언니지키니만 놀고 남자랑 안 하고 싶어요 들리고 싶어요 뜨거워 김무뜨거김 보여요? 어안안이이나 보랑 보 뭐라, 나어 새로운 친구예요. 새로운 신입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고라용라는 거죠. 라뭐 점배가 불러 갖고 먹는 거예요. 저도 아까 피자 두 조각 가지고 왔어요. 눈도 먹네. 아, <웃음> 피자를 좀 많이 먹네. 한판느꼈어 아니야. 한 판이나 아니요반 판으로 해요. 저희. 그렇지. 정답은 없죠. 가정사에. 자, 치울까요? <웃음> 치우고 이제 고추가 이렇게 안먹었네요. 손도 안댄거죠 이거? 아니 좀 됐어요.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어머, 죄송해요. 이렇게 네. 많이 주실 줄 몰랐어요. 죄송해요. 공주 정이 많아요. 아니 언니하고 정이 나온거 죠두분 네, 나가서 내려가시면 되겠어요. 어, 네. 아, 저 혼자 있어도 돼요. 여러분 다음에 뵈요. 네. 다음에 뵈요. 고하세요